저희 회사 연차가 무제한이에요 퇴근 시간은 또 따로 없는 <웃음> 진짜 무지 <못> 고물리 <있고> <웃음> 사만 굳었습니다 이 하늘형 에 엄청 달렸단 말이야 이하이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여행하는 직업 3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또 이제 여행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입사를 했다 보니까 또 여행을 하는 직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두 달에 한번 정도 지금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로 이제는 정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번 영상을 보시면 프리랜서일 때와 회사 다녔을 때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올려놓았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유디니를 다니면서 다녀왔던 해외가 지금 프라하, 리스본, 제가 다음주에 오사카. 이렇게 뭐 중간, 중간에 마닐라하고 홍콩. 엘 다녀왔어요. 여행 어플리케이션 회사라서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유디니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댓글하고 이제 DM이 온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저희 회사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라 어, 제 주변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맨날 이제 회사 칭찬을 하고 친구들도 다 부럽다고 얘기하고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티낼 정도로 전 정말 회사를 재밌게 다니고 있고 저희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들 마인드가 정말 최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회사 연차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연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행사 근무했었을 때, 연차가 그때 아마도 12개? 10, 18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쨌든 10몇 개였어요. 솔직히 이거를 여행사 다닐 때는, 남들 쉴 때는 쉬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이 좀 이제 안 가는 비수기, 뭐 12월 이럴 때는 좀 여행의 비수기니까 그때 좀 휴가를 몰아서 썼던 편이고 한 달에 한번 쓰는데 그것도 좀 눈치를 보면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 회사는 연차가 일단 무제한인데 정말 눈치를 하나도 안 봐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10시에서 11시 출근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사이 아무 때나 오면 됩니다. 솔직히 10시도 출근 시간이 정말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거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또 좋은 점이 퇴근 시간이 또 따로 없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각 개인이 업무를 하는 방식 에 대해서 존중을 해준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은데요. 직급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 이제 수평적인 구조로 다 모두 개개인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는 아니면 윗사람한테 한번 이제 컨펌을 받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각각 개개인이 전문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게 아 맞다 싶은 컨텐츠는 바로 발행도 가능하고 내 판단에 이제 맞다 생각하는 거는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을 해준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활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일도 음 거의 막 일주일 전에 잡히기도 하고 저를 찾아주는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회사를 들어오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계속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치만또 하는 일은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을 하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지금 더할 나이 없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언젠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꼭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제가 이렇게 감사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한번 회사를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제 일처럼 하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팀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본인 어플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강연 갔을 때마다 유디니에 대해서 꼭 한두 분씩은 여쭤봐 주시거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2개월 정도는 제가 다 해외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저희 대표님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너의 회사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크게 없는 거예요 예전 직장에 다녔을 때는 고객님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로서 이제 사람한테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음... 이거는 아직까지 어뭐 단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단점은 없는 것 같고 단점을 고르자면 정말 콕 집어서 고르자면 제가 프리랜서로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반응이 없을 경우에 많이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일 때는 그 속상한 게 그냥 저로서만 끝나잖아요. 회사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컨텐츠가 반응이 막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속상한 거 플러스 회사에도 제가 어찌됐건 열심히 만든 게더잘 되는 게 회사에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도 뭔가 죄송한 마음이 좀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은지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해,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 대표님, 저희 회사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올리고 있는 그런 여행하는 직업에 딱 적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오사카로 이제 광고 촬영하러 출장을 가요 그때도 시간이 솔직히 좀 찍어야 될게 많아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오사카 출장 갔을 때좀 틈틈이 찍어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남들이 보기엔 이게 여행인데 이게 일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제가 오사카 출장 갔을 때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정으로만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느낌? 음, 마지막으로 유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을 자주 하시고 유럽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을 하던 컨텐츠 회사였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장을 해서 전세계 여행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자님들이 다 서울대 엘리트님들이셔요. 제가 놀란 게 저희 개발자님한테 얘기를 하면 진짜 뚝딱뚝딱 고치는 진짜 정말 트렌디하고 힙한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 곧 나올 때 제가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리가 있어가지고 <웃음> 얘들아 저번 영상에 출연했던 우리 콩이 안녕 저는 쟤는 별이에요 지금 별이도 덥고 있 안녕 콩이야 이거 좀 봐줘 콩이야 이거 좀 봐줘 인사해주세요 안녕 별이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별이야 별이야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전세계시 수... 저희 옆에 어플리케일... 아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라고 저희 별이가 별이가 빨리 끝내라고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별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냥 <웃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여행 꿀팁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꿀발님들꿀발님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저희 꿀발님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